오늘 2019년도고요. 2019년도 7월 7월 19일 금요일 어, 오전 브리핑 짧게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어, 11시 11시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11시 반 정도에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야 예상 사람이 아무도라고 하면 좀 너무 건방지고 예상한 사람이 있긴 있겠지. 예상했던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30분봉인데 이런 가격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냐라는 거죠. 이런 가격을 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가격이 오르다 지지 받고 있는 이런 지지선들이 있었단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요 구간, 요 구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요 구간. 그런 가격은 뭐, 뭐, 이런, 이런, 이런 선들 못넣고 다음에 이제 지지받고, 여기 이제 저항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되게 빠진,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니까. 막고선 이렇게 내려가겠거니 분석하는 게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항상. 아, 이것들은 그렇게 만들어. 이것들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웃음> 이것들은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머리통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머리통 깨트려. 그래서선 쭉 여기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올라가 보죠. 어 오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회는 계속 있었어. 이런데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어 올라가.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니까 잘못됐어. 그럼 잘못된 거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던 내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 을 얼른 바꿔야 돼 다시. 알지. 바로 즉각적으로 샀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언제? 이걸 뭐, 한 15분 봉으로 바꾸면, 그런 모습이, 15분 봉으로도 못 바꾸면, 물론 그걸 관찰하고 있었어야 되겠지. 1분 봉으로? 1분 봉? 1분 봉으로 봐야지 보이겠네. 얼마나 <웃음>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 이게 뭐, 아무리, 야, 씨. 야. 솔직히, 이건 인정. 이건 <웃음> 인정, 인정, 인정. 이거는 진짜로 타기도 어렵고. 인정, 인정.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흔히들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 뭐, 뭐? <웃음> 제, 제, 제,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고요 어? 숏? 어, 이게 있었습니다. 어? 스타븐팅. 휩소. 빡! 맞았습니다. 쫓혔혔던 사람들은 진짜 좀 이거 어쩔 수 없었어. 마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웃음> 조심하십시오. 일단, 각설하고요. 우리는 예상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는, 음료는, 보겠습니다. 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이러한 항을 넘지 못했으니, 이렇게 해서 넘지 못했으니, 이탈 이후엔 뭐 이렇게 내려가든 아니면은 요, 이런 자리. 처음에는 9,575달러. 여기요. 9,575달러. 여기. 직전 저점. 내려가서 지지를 조금이라도 받고, 풀백하고, 뭐 아니면 여기서 박스를 마, 만든든, 아니면은 풀백하고, 다시 내려가든 이런 모습을 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혀 지지받는 모습 안 보여주고선 깨버렸어요. 다 그럼 여기서 대부분 다 여기서 아씨 안 올라가는 거, 거 거구나 하고선 손절 하셨겠고 그럼 여기서 손절하고 롱 잡았던 사람들은 손절 다시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올라가거나 뭐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스탑을 직접 고점까지 잡고 쇼스로 들어가겠죠. 좀, 조금이라도 더 위에서 뭐 이런 데서 잡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려갔을 때여기 이렇게 풀백 했을 때 이런, 이런 곳에서 9,500을 다시 해서 그런 선 기준으로 잡는 사람도 아 있었을 거예요. 미리미리, 미리미리 잡아놓지. 그때 상황은 살펴보지 않고. 하지만 그런 것들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다 내려갔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브리핑에서, 저희 텔레그램 브리핑에서 이야기 했었던 건, 어, 30분 봉에서 이야기를 저는 조금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 RSI라고 하는 거예요 RSI에다가 스토캐스틱 지표를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RSI의 상 어, RSI의 그 분포에 따른 이 퍼센테이지를 이제 좀 보고 싶은 거지. RSI가 어떤 강도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바닷권에서 만들었던 때에서, 요렇게 해서 중요 가격 지키지 못하고서 내려가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또 작아지는 고점 만들고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왔었어. 이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그래서, 아하, 여기 빠지는구나. 여기, 어, 빠지네?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빠지나 보구나. 중요 가격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져서 다음 지지선까지 얘가 회복이 되면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음, 지지선 인근에선 다이버전스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다이버전스나 이런 걸 활용해서 혹은 매수의 길을 그 중요 자리니까 어? 주봉 주봉상의 어 잠깐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지코님 주봉상의 오더블록 상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에서는 한번 매수를 받아보고 확인해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의 기회를 한번 한번 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고 중요 가격을 높였습니다. 이데 이거는 뭐 긍정적인 거예요. 일단 시장 상황에서 보면 그리고 요요이 가격 만오0 달러 500달러. 만 오백 달러를 넘겼어요. 넘겼어요. 지금 지지 받고 있고 가격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양, 장대 양봉 뒤에 이런 식도 아니고 이런 식도 아니고. 막, 이렇게 올라, 가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윗꼬리들을 달고 있습니다. 무섭지? 타기 어려워. 왜냐면 뭐 마치 뭐 그냥 패턴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이게 쇠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얘가 이제 다 올라가는 게 이제 죽은 거, 상승의 힘이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고, 오히려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강세 조정입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라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강세 조정 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그, 뭔 말이에요? 요약하면. 사야지, 지금. 만오백 깨지면은, 내, 나온다고 생각하고선 사는 자리예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야 된다. 라고. 지금 이런 거를, 어, 과거 차트에서 좀 살펴보면요. 어, 그랬을 때, 4시간 차트를 한번 볼까? 어, 어디를 비교를 할수 있냐면요. 어, 어, 어, 어디냐면, 어디냐면, 이런 거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고, 뭐, 물론, 잠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장때 한국 나왔을 때한번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데, 많이 안 빠져. 그러면, 어된 거야. 된 거예요. 많이 안 빠지면 됩니다. 어... 그게 작년에 또2 0 0 0불 기억하십니까? 4월달에? 4월달에 장대 양봉 뒤에 2 0불 2천불 올라왔을때 그게 이겁니다. 요거예요. 양봉 나오고 안 내려오고 그냥 음, 갈등 말듯 갈등 말듯 갈등 말듯 갈등 중요. 위에, 위에도 저항이 있거든 분명히. 위에, 위에도 저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음, 이러다가 여기 최초의 최초의 저점이 깨 내려와도 거의 그그 그 밑까지 안 내려오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여기서 보면, 응,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운드는 껐어요. 같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일봉상 <웃음> 이거 주목했었잖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 일봉에서 50개 평균선, 50 단순 이동 평균선 (EMA) EMA였어요. 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 이거를 아마 과거 차트 볼래는 비스탬프가 제일 기니까 비스탬프로 가자. 비트스탬프로 가면 어차피. 같이 여기를 주목을 해보자고 얘가 강세장에서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보도록. 상승장에서 50일 이동평균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사실은 이탈하고 나면 50일 이동평균선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요 다음에 넘고 나면 또 다시 지선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 2016년 2월에 그리고 2016년 7월에도 이탈 이후에 다시 넘고 나면 지지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이런 부분 주목하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깨져요 は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항 받고 질질질 끌다가 질질 끌다가 질 끌다가 얘가 이동평면선이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면 그때 한번 뭐 넘어갈 때말때 다시 넘어가면 지지 받고 갔어 지금까지는 그쵸?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깨졌는데, 이게 휩소처럼, 지금처럼, 지금처럼 맹 하고서 올라가요.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그냥 가는 겁니다. 시간 짧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일주일이내 일주일이나 이주이내 깨졌다가 이때는 그래도 이렇게 테스트 하긴 했네. 맹 올라가면 짧게. 그런 경우또 있었나? 여기기도 그랬죠. 여기도 그랬죠. 어이 이렇게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안 내려와. 안 내렸죠? 여기도 그랬습니다. 여기 비슷했어요. 아, 지금? 지금도 한번 얼마나 비슷한가 볼까?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하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저 때보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죠? 올라갔어요. <웃음> 그러면 뭐요? 지지받는데며 그럼 내려가면 51, 50일, 50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그럼 다시 손절하면 될거 아니에요. 한번 배팅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그런 근거들로는 1시간 차트인데요. 추세선을 다 깼잖아요. 일단 이제 추세선을 다 깼어. 어, 뭐 내려가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하락에 대한 하락 추세는 이미 깨졌어요. 그죠? 어디로 손절을 잡느냐? 어디로 손절을 잡느냐면 돌파한 가격서 만 오백 만오 배, 만오배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보려고 했더라? 뭐 보려고 했더라? 어, 아, 이게 지금 뭐야? 아, 아, 아. 주봉에서, 주봉이, 이거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종가, 주봉에서 종가는 뭐냐면, 이거는, 어, 이, 지금까지, 이렇게, 라인, 종가로 하면은 제일 높았던 종가 기준이에요. 라인 차트에서. 즉 마감 가격 주봉의 마감 가격으로는 가장 높았던 하이 하이죠. 종가나 여기 마감 가격 하이가 11,474예요. 11,474. 11,474. 그게 지금 요 빨간색 선이거든요. 여기 한 뭐냐 이거. 4시간 차트로 보자. 여기입니다. 11,474. 그리고 요거는 뭐여기 어디 이거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일봉의 종가 일봉 종가 지금 저항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 좋은데 한번 이렇게 되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쉬었다 가야 돼 쉬었다 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는 요거 요것도 이거 이제 뭐 지난 지난 얘기인데 이 당시에 아 어제만 해도 이거 5 1일 이평선 깨졌어 라고 했는데 우리 선물 차트를 제가 살펴봤던 어제 선물 차트 CME CME BTC 선물 차트 퓨처 음 응, 퓨처스 이거 봐아참 어제 이거 보선 아짱 나더라고 이것도 체크 를 제가 안 했던 거예요 선물 차트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있었다 전혀 안 깨고 있었다 안 깨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5분봉도 단기 차트도 볼까? 그러면은, 우리, 아까 여기 어디 있었어? 105, 105, 1 5, 0 5. 500. 105, 105. 디테일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설정하십시오. 뭐 여기도 이렇게 할까? 에이, 500? 디테일하게 설정하세요. 지금 당장 여기니까. 리스크가 짧아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 이렇게 빠졌, 다 이렇게. 어우, 내가 사면은 막 이렇게. 조금 더 잡아,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돌판, 이, 이 여기까지 잡든가. 그렇게 해도, 현물 거래에서는 한 7, 8% 정도, 1 8% 정도 리스크는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어디냐면 기본적으로는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 직전 고점이면 어일까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우리 주봉, 주봉상의 하이, 이런데. 일봉상의 고점. 이런데. 네. <목소리가> 음, 죄송해요, 아카소님. 제가 껐습니다, 사운드는. 음, 그렇면될것 같은데요. <웃음> 뭐, 파동이나 이런 거 보면 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됐죠?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시고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계획을 잘세우십시오 어젠가, 제가 설문을 했었을 거예요 어제 설문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짧게 어... 어제 설문을 잠깐 볼까 요거 이제 다 우리 방에 계실 거니까 저거 이제 저희 텔레그램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있을 때이 그림을 올리고요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갈 때올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선 설문한 거죠. 176명께서 투표를 하셨네. 일단 샀음이 27%로 가장 많았어요. 일단 샀다. 일단 샀다. 뭔지 모르겠지만 샀어. 어, 뭐 그래서 뭐 이거는 일단 사고 봐. 샀어.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한다. 계획을 하십시오. 샀으면 일단 샀으면 그 다음에는 일단 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아씨 어떻게 하지? 잘 모르... 일단 몰라. 하지만 그냥 샀어. 근데 이건 말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사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분들인 거지,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산건 아닐 거예요.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야지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칭찬해. 일단 산 분들 칭찬해. 그 다음에 스캠 모빙, 운전, 제일 같이 하네. 욕하고 있어. 욕하는 건돈안 들어와. 나한테 돈안 들어와. <웃음> 근데 분명히 이들 중에 대부분들은 뭐냐면, 쇼쳤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칭찬해, 안 칭찬하지만 하지만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된다요, 이해돼. 는 무서워서 도저히 염두가 안 남, 그냥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무섭지 않잖아요. 시장은 무섭지 않으면은 그 뭐예요? 항상 제가 말하는 버드랑 포모의 어? F가 휘어잖아 항상 무섭게 해야 되니까 누구를 개미들, 개인들 누구가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섭게 해야 돼. 여러분들을 무섭게 해야 돼. 계속. 이거 그러면은 무, 내가 무서워. 그럼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웃음> 누구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웃음> 아 무서워. 도저히 염두가 안 나. 그러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라고. 그러라고. 그러라고. 지금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그럼 절대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되면 돈못 벌어요. 절대 못, 벌, 못, 벌, 못 벌지. 벌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왜 올랐는지 이유를 찾고 있음. 이유를 찾고 있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그 결과야. 결과야. 과정이 이렇게 됐어요. 이유를 찾고 있어. 이백날 이유 찾으면 뭐해. 지금이 그렇게 된 건데. 다음에는 그래서 이유보다는 다음 거를 찾는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찾아, 하고 난 다음에. 공부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왜 올랐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나은 건데, 나은,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 교육의 폐다 이, 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찾을 필요가 없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1 6 16%나 있었어요. 이젠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분들은, 일단은, 뭐, 계획, 사는 계획으로 빨리 세우라고. <웃음> 사는 계획으로. <웃음> 사는 계 계획. 물론 이건 제가, 제가 저렇게 강하게 말하지만 이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잖아요. 저, 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기서, 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항상 틀려요. 저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우고 여기마저 깨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얘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예상이랑 다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렸어요. 근거들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항이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이 강한 매수세를 계속 매수세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지금 나도 사라고 하는데 다른 누구들도 막 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니까 안 내려오는 거지. 그러다가, 한번뭐 더, 속임수를 한번더 주고 갈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여기서, 누군가 여기서 이제 파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아, 못 버티겠다. 파는 사람이 안나오면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뭐. 그죠? 좋아요. 오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얼마나 했어? 29분 했어. 큰일 났다. 안녕. 안녕.